지난주에 본대로 바울 일행은 빌리보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지역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리보에서 떠나게 된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재판관들의 악행에 대해 그곳 교회를 생각하여 적법하게 대처하여 감옥에서 공식적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육신적인 세력들이 사단에게 휘둘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저들을 피하여 그곳을 어,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의 교회들을 생각해서 누가를 남겨두고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고 많은 길들 중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는가 저들의 행보는 이전에서도 보아 알지만 늘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과 성신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 이루어졌다는 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신님께서 감동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지 아, 않는다면 우선 사람들의 많은 지역으로 큰 길을 따라 땅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나가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아 이곳으로 가라 뭐 이제 이따 오후에도 그 내용을 볼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들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로 가라고 했을 때 막혔고. 또, 이제, 이, 브루기아 갈라디아 지방,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혔고, 비, 저 드로아 앞에서 이제 비두니아 쪽, 그 지금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도 막혔었고. 그러니까, 이 유럽으로 나와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 속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게를 건너서, 어, 빌리포까지 나오게 된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아, 보여, 음.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막지 않은 길이면, 어떤 본인들의 그 행보를 막지 않으면, 그 땅끝이라고 하는 생각, 그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비볼리라고 하는, 어, 지역은, 음, 어디인가 암비볼리는, 이제, 빌리포 서남쪽 33마일 지역에 있는, 어, 그런, 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킬로수로 치면 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 서울에서 이천이 이제 동남쪽으로 약간 그한 60km 정도 되잖아요. 5, 60km 되는데. <웃음> 저쪽, 서남쪽으로, 저쪽으로, 서울 쪽에서 보면 저기 뭐 어디, 저기, 화성 쪽이나 되겠죠. 그 정도, 그 정도, 거리 정도 되는 그곳에 이제 그 암비볼리가 있었습니다. 에, 이곳은 에게북쪽의 상업중심지로서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근처 그 판기우스라고 하는 산에서 나는 금과 은, 목재 에, 그리고 다다넬스해협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그 도시는 마게도니아 첫 어, 구역의 수도로서 에이온 항구로부터 내륙으로 약한 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 옆으로는 스트리몬 강이라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거쳐 지나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거쳐서 계속해서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이 암비볼리는 지나가기만 한거예요 <웃음> 아볼루이아는또 암비볼리에서 소남서 방향으로 약 30마일 그러니까 뭐 1. 1마일이 1 6 k m 아니에요? 그러면 한5 0 k m 정도, 4 8 k 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도 거쳐갔습니다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거쳐갔는데 왜 그런 이쪽을 그냥 거쳐갔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혹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어, 거길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고 또 다른 분은 거기에 성공적인 무슨 사건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고 그냥 보고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그것을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음. 아무튼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바울은 그 아볼로니아에서도 37마일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지금 그 그리스 북부지역에 보면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를 보면 그게 나와요. 데살로니카라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 지명이 있어요. 그 빌리뽀 지역도 필리피라고 이렇게 지명이 남아있어요. 베레아도 그, 베레아 그 지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건 다음에 볼 거지만. 이데살로니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마게도냐 제일의 도시입니다. 에그나티아로라고 하는 대로변에 위치한 그 제일의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암비볼리였고이 제일의 도시는 이제 이데살로니가였다. 마게도냐 지방 아, 마게도냐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뒤에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하려고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마게도냐가 원래 로마의 원원 원 고장이에요. 원고장. 이제 그게 이제 북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북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 지명의 나라가 있어요. 그그 지명 때문에 사실 그리스하고 많이 싸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북 마게도냐 지역 그것이 로마의 원천 저희 그 폴리스 그때는. 폴리스 국가였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쪽이 원래, 그러니까 이쪽이 아주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이 됩니다. 이 도시는 우상문화가 아주 팽배한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 세상, 뭐 저기 동남아시아를 가도 우상문화가 팽배하고, 뭐 인도, 뭐 인도 차이나 반도, 그쪽, 다 가봐도 우상 천지 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아,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대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유대인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그 회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늘 그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여행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나아간 것은 구속사 안에서 저들의 탁월한 위치를, 탁월한 위치를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동족인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우선 전해서 저들을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 전도에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메시아닉 주 같은 인물이죠. 근데 지금의 메시아닉 주의 그, 그 혈통주의적 그런 성, 그 신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그 9장, 10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을 그 사랑하는지 그리토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참 주님의 복음을 믿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소,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내가 유대인들이 하도 복음을 안 받고 배척을 하니까 저 소아시아 저쪽 그 저기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쪽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게 고통 받으니까 유대인에게는 안 간다고 그런 표현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이제 골수 유대인들에게 아주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안 간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여기는 아직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이게 이 사람들은. 어 옛날, 그니까 주전 586년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그 전에도, 721년에도, 어, 북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다, 다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그, 그런 존재들이고, 그들이 이제 유럽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바울도 사실은 그쪽에 다소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인물 아니에요? 아무튼,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이 있었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참, 감남나무와 같이, 이렇게, 감남나무로서 세워진 존재. 근데 이제, 그들이 받지 않아서 가지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감남나무에서 젖부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랑하는데 우리가 그 그런 그 위치에서 결코 자고한 마음을 먹을 수 없다 로마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진하게 해서 저들 중에 믿는 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거는 자기 그냥 동족주의 때문에 간게 아니고요. 저들이 그렇게 구속사 안에서 그 앞선 위치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못 누려서 삐꾸러졌으니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 어떻게든지 다시. 그, 그들로 그 하여금 참메시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또 이방인의 사도이니까 그렇게 그, 그들을 저 구, 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저들을 이방인 전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써서 배척하는 저들의 상태를 알고도 이제 <웃음> 저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바울의 전도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규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뭐, 원래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과 저 맥주절과 또 초막절 때, 초막절 때, 주님 앞에 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누구 남자들이라면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면 다 그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먼 곳으로 떨어져 이제 흩어진 존재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해서 이제 그들은 회, 그 지역에 회당을 지었고 교리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어 말씀 회당 예배식으로 이제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 예배를 드렸고 교리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 유럽에 가면 남아 있는 회당들이 있어요. 그 회당에 가 보면 그들의 그 회당 예배가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준라비들의 그 유전들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고 또 개마라라고 하는 것 미시나는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것에 주석을 붙인 게 개마라예요. 개마라라고 하는 그근데 그. 그걸 다 탈모드. 합친 게 뭐냐면 탈무도예요. 탈무도 탈모드. 거기서 또 모자라는 거 나중에 추가해서 자꾸 더한 게 뭐냐면 토세프타라고 하는 그런 또 문서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들은 읽으면서 성경을 그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자 랍비들의 해석을 듣고 또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승들을 또 같이 공부하고 그런 일을 했다. 그 회당에서. 토라를 낭독하고 기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사실 이 그런 회당 예배가 사실은 개개개신교의 그 예배의 그 이제 전초적인 그런 모습이 된 약간 형식에 있어서 뭐 신학적으로 원뿌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형식에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공부했는데, 라피들의 율법 해석을 통하여 교리 공부를 한 것입니다. 거기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아, 그때, 여자들은, 그때 보름스인가 우리가 한번 독일에 갔을 때 거기 회당에 갔었는데, 그, 회당 지기가 없었어요. 근데 아내와 제가 그때, 이제 그, 라파엘 가족이 그때 하이델베르그에 있을 때인데, 그때 그 때, 보름수에, 그, 회당에 갔었는데, 거기, 회당 지기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회당 지기가 왔는데, 여기 여자가 못 들어오는데요. <웃음> 다그러더라고 여자들은 거기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이. 뭐, 뭐, 부정 탄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아무튼, 그 여자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저들의 전통이라는 건 참, 아 장로들의 유전이 주축이 돼서 그것의 해석과 또, 지금도 현재적인 또 라피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그런 어 일들을 회당에서 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은 이대설론가에 와서 이 회당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의 전도 규례대로 그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아까는 바울 일행이 아까 처음, 처음, 처음에는 6개월 정도 체류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요. 왜 여기는 새 안식일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 강론을 하는 일을 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바울 일행이새 안식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이전에도 우리가 신구약중간사를 공부하면서 확인한 게 있는데 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586년 어그 나라가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아가 이제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가지고 536년 경에 이제 일차 포로가 606년이니까 그때부터 치면 그때가 70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파사왕 그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그 아까 우리가 그 시편 103편에서 읽었는데 그 이방 그 왕에게 포로 끌려가게 했는데 그 궁유를 베풀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 페르시아 정책이 그렇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자, 자, 자기네들 종교를 믿고 자기네들 자치 활동을 잘 하게.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치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게 정책을 편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때가 이제 돌아올 때가 돼서 536년 돌아와서 이제 성전 수룻바벨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20년 동안에. 20년 동안 최근에 516년에 그완공을 했는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고 굉장히 그걸 기억했던 노인들이 지금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메데 파사 그리고 또 헬라 그다음에 그뭐 헬라가 쪼개지고 네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그 그, 수리아 그 셀류코스 안티오코스 그쪽 왕조들의 지배를 받고 그 뒤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오랜 세월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메시아를 그 기다리라고 그 계속 말씀해 오고 있었으니까 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뭐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뭐 계속 그것이 그 신명기의 말씀에도 있고 계속. 그, 나타나, 그, 창세기 49장에도 나타나 있고, 그, 계속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하고, 어 그, 그, 나라를 세계 가운데 아주 우뚝 세울 것을 그렇게 예, 예언을 했어요. 이제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거든요. 온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그 그 메시아가 예고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인 압제에 시달리고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이두 메시아관이 있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관은 밑으로 쏙 들어가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 아주 그냥 세계 그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나라를 우뚝 세워줄 그 메시아를 대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메시아인가 하고 다가왔잖아요. 뭐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베풀고 뭐 아주 빵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주 굉장한 그 초능력을 발휘하고 하니까 그 메시아인가? 자기네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인가? 그렇게 가까이 왔다가 아주 죄인들, 창기들하고 가까이 하니까 이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배척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들에게 그런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우쳐주려고 이제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웃음> 구약 성경으로 그,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복음 어, 그 복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웃음> 예, 뭐이 당시는 아직 뭐 신약 성경이 정경화 돼 있지 않은 그런 시점이잖아요. 구약 성경만 어, 있을 때예요. 구약성경의 그 정경화도 사실은 AD, 그, 야리아 회의, AD 90년에 제가 그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야리아 회의에서 그 구약성경도 정경화 됩니다. 그, 그 이제, 계시가 끊긴 기간 동안에 유대 묵신문학이 발달되가지고 온갖 그, 저기, 외경들이 가경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묵시서 같은 애 엔옥서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구약이 정경화된 것은 그 얌니아 회의 때 정경화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 유대인들은 사실, 그,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이런, 이런저런, 외경들까지도 다 믿고 있었던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 구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로 말미암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음. 바울은 그 구약성경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가르친 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그분이 그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새 안식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바른 해설과 설명을 하면서 그 해명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그 그리토의 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그리토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그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인간편에서의 모든 연약을 책임질 그그 그 양면을 다 가지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화가 돼서 깊은 구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연결을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야 메시아로 오신 것이어야 그것이 회복이 가능한 그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분이 바로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행바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그 예수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해명은 오순절 이후 그 오순절 성신 강림 이후 사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증거했던 방식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보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거죠. 그러면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해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입증했겠습니까? 무수히 많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엠마오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모세와 선지자 그 성문서들을 들어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기록이 됩니다. 그것 그그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해명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거 이것은 그 이러 이러한 분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만 저. 그 좁혀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모세 율법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 또 신명기 18장의 내용 21장에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손지서로서는 이사에서 52장과 53장 그리고 성문서로서는 시편 2편 11편 그리고 16편 118편 등에서 찾아서 증거했을 것입니다. 16편은 부활의 시편이잖아요. 118편도 그렇고요. 아, 이따가 뭐좀 읽겠지만 아, 그 거기에 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그, 또 이사회에서 53장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사회에서 이, 이 53장을 금기장으로 뭐못 읽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토를 자신들이 죽여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그 실제 그 글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읽게 유대인들 참참참참 참, 참, 아참 아주 쬐쬐한 인생들이에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고 계시가 어, 입증되어 있는 것도 못 읽게 합니다 음. 시편 2편 강으로 이, 이편. 같은 경우는 뭐, 열왕의 왕들을 다 파쇄하는 그런 메시아로 고, 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와 그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줄기로서의 언약적 혈통의 개시의 실제로서, 그 그리고 그 그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죄인들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사역 등을 그 구약 성경들에서 확인하여 입증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열어서 당신이 그 그리토이신 것을 말씀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했겠죠. 아마도 바울은 그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의시자 종으로 약속된 그분과 그분의 고난에 의한 구원사역에 대해 이제 구약성경으로 구약 차서 있게 해명을 했을 것입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그세 군데만 읽고, 오늘은 요, 저, 요 내용만 보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사에서 53장, 1절로 11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사에서 53장, 1절로 1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네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흥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자만 앞에 잠자만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고녀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시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지요. 그 영혼을 속권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그 날은 길 것이요 또그 손으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리라 이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것이 이렇게 예수께서 이런 예고대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셨다. 이제, 살아나는 것, 이건 죽으신 내용이고, 살아나는 내용을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편 2편 1절로 12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여 저희를 놀래요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안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보기이도다. 그 다음에 그 시편 118편 10절로 21절입니다. 여기는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16편도 그러, 부활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여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이, 이가 바로 예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풀어서 아주 힘있게 차서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에, 저들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는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그리도 외에는 달리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그, 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도이그리도를 그러니까 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그리토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알고, 또 현대 그, 현대주의자들은 그냥 역사적인 예수 정도로 아는데, 이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구약의 도초에 예고되어, 증거돼 있고 그분의 존재와 사역이 다 구약에 나오.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그 같이 일하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은 어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복음이 되죠. 이제 이방인들은 이런 배경적인 역사를 모르니까 다시 알려줘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바로 그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토이사 그것이 저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웃음> 기도하겠습니다.